1대1 싸움 전투 위주로 갈게요 자 준비됐으면 렛츠고 조로로 페롤이 만나면 아무것도 못하고 두드려봤고 자 갑니다 먼저 자기 진영 보물 두개를 먹고 가운데에서 만나는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승자가 가운데 깃발을 먹고 이기는겁니다자 나는 이렇게 A랑 B를 먹겠어요 자 다음에서 1대1 갑니다 오.. 0의 일이라 피할 수 있을까? 못 피했쥬 일단 여기 내가 먹을게 먹고 이제 1대1 전투를 들어갑니다 아 그렇죠 상대가 안되죠 속성을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아 이제 가운데로 또 오세요 아 빅맘이네 빅맘이면은 내가 파란색이 유리하잖아 초록색이면은 역속성이다. 자, 오십쇼. 아, 우리 빅만 마 뚱뚱해서 느려요. 또 답답해요, 좀. 아, 무적으로 씹었고. 오케이, 파란색으로 바뀌었는데, 내가 상태 이상 무효가 없네. 잡을 수 있을까? 한번 해볼게. 아, 데미지가 안들어가요 사용은 겁나 단단해. 아, 무적으로 시켰다. 여러분, 이거 꿈을 보고 있으면 은 평타 바뀌는 거 알지? 이게 사거리가 엄청 길어. 봐봐. 거의, 거의 뭐카무사리 급이야. 굉장히 좋습니다. 아. 서로가 서로를 못 죽인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 정말 힘들게 잡았다 좋아요 야 이거 진짜 궁금하다 이조로랑 샹크스랑 1대1 정말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그 컨트롤 싸움 아 가운데서 만납시다 와. 피해주고 오케이 폼북까지 넣어주고 오, 뭐야 죽었어 벌써 죽었어 이렇게 빨리 죽었어? <웃음> 스킬 한번 썼는데 그냥 죽어, 죽어버리네 자 다음은 늙은 레일리 들어오세요 레일리도 초록색이기 때문에 도로가 유리하죠 사실 오 피했어 이타세안걸렸고요 아무것도 못하죠 지금 사실. 이 초록색이 빨간색 조로 잡기 힘들어요 아 샹크스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야 샹크스가 좋냐 조로가 좋냐 이러면서 말이 많거든 무적으로 씹어주고 날라오겠지 날라오겠지 날라오겠지 어? 안 날라오네? 아 얘들 심리전 싸우게 이렇게 아우 한수 앞을 내다봤어요 자, 아, 패기 해제해줍니다 아, 아이고 아이고 오따나, 다따나 했냐 꾸준이안 돼, 이게 어우, 씨잘해요잘요 근데 조로도 은근히 딴딴해, 지금 체력 차는 거 보이시죠? 콩타가 진짜 꽉이네 오케이, 잡았습니다 이게 힘들어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, 이제, 샹크스랑 도로랑 쓰면은, 샹크스로좀 힘들어. 너 가서 삐를 먹으세요. 그 다음에 시에서 만나면 되겠지? 오케이, 좋아요. 그이야 전투 들어갑니다. 오, 피했어. 아, 우리 시청자들 완전히 더 잘한다. 오케이, 파란색으로 바뀌었죠? 네, 유리하죠, 이제. 어, 이러면서 할만하지. 아이고, 아이고. 야, 근데 빅맘도 체력 회복이 세기 때문에. 아유. 야, 진짜 안 죽는다. 이렇게 단단하다 진짜 내가 지금.. 아! 회상! 아! 동남 못 이겼어 아 잘하네 우리 엔간 아 조로대 조로 오우씨 의심하면 안되겠어 막 집중합니다 아직까진 내가 유리한 것같아어나 부스트 틀었다 아하이. 아 고기 먹었어 아, 정말 비겁하구만 오 좋아요 몰라요 이거 어디갔어? 아아! 아! 아 졌어 아 엠마 조로씨 먼저 먹어 씨 먼저, 먼저 드세요 수비수니까 특혜 줍니다 오케이 왜냐! 나는 변신을 풀어버릴 수가 없거든 <웃음> 변신하자마자 풀렸죠 아! 아이씨 여기다 백살니이 끼워주고 아 이러면 사실 제파의 딴딴함이 크게 의미가 없죠 자 변신을 해도 다 풀려 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나는 보물을 먹어줍니다 원래 제파가 진짜 좋았는데 이게 조로가 있으니까 제파가 뭘 못해요 어샹크스다 아, 늦었어, 늦었어, 늦었어. 오, 백 빛, 백 빛. 이러면 또 모르지. 아 들어오십시오. 팩이 풀렸죠. 아 이러면 뭐 게임이 아니네요. 이거 진짜 길어, 사벌이 진짜 길어.